예, 본인 루틴 소화하느라 바쁨 SNS도 심적 여유가 있어야 시간 내서 사진 찍고 글 작성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부 업무에 치인 ISTJ가 짬 내서 SNS 활동할 여유를 잘못 냅니다. ISTJ에게 SNS는 그저 세상을 둘러보는 창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SNS에 쓸 내용이 없음 ISTJ는 막상 SNS에 뭘 쓰려고 해도 뭘 써야 알지 뚝딱거립니다 대부분 ISTJ는 개인 사생활을 꺼내는 걸안 좋아하기 때문에 사생활이 배제된 개인 SNS는 큰 매력이 없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3. 돈벌이가 안 되는데 굳이 해야 돼. 사회화된 ISTJ일수록 투자시간 대비 자산화 여부를 따집니다. 만약 그것이 제로에 수렴하면 차라리 그 시간의 여가생활을 통한 정서적 휴식을 선택합니다. 다만 업무 수행하면서 수익과 알고리즘을 터득했다면 무엇목적으로 꾸준히 SNS 활용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안율정시 천하주시 야사겜소 헤브네다닥 제이용상율톰하이스티와유라혼인신고하시비원다월멤버십에게하시마인인유요